지각동사하고 사역동사 말고 또 시험에 좀잘 나오고 꼭 외워놔야 될 동사가 또 있어요. 요명충박. 요명충박? 요명충박요. 아, 혹시 선생님, 그 요구, 명령, 뭐, 충고. 네. 뭐 그런 거요? 근데 반은 뭐예요, 반? 바라다. 아, 요명충박. 예, 얘는 근데 그, 어떤 단어들이고 어떤 구성 때문에 중요한 거죠, 쌤? 이거 되게 네. 많아요. 네. 동사 진짜 종류 많아요, 이거. 네, 네. 아시죠? 아, 들저들 들어, 아, 보면 들으면 알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외우지를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옷이고요. 네. 옷이 자리에 투부 정사 와요.